신선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빠가 한명더 있었지만 어릴 적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힌 겁니다. 처번에 처음에 이제 미스트로 나갔을 때 아, 어머니가 무속인이시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된 TV 조선 뉴스 현장에서는 가수 손가인의 둘째 오빠가 병원비가 없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가정사가 공개됐습니다. 아, 송가인 씨가 엄마 송순단 씨에 대해서 많이 미안했던 기억이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 송순단 씨가 구땅을 팔아서 송가인 씨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 송가인의 어머니 송순단 여사는 사실 제가 아이를 낸 낳았다. 둘째 아들 이름은 조규왕이다. 이름도 못 불러봤는데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태어난 지일년반 만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열이 많이 났는데 뇌막염이라고 하더라.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프다. 돈이 없어서 병원 한번못 데려갔다. 의료보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시기였고 병원비도 비싼 시절이고 천원한장 없는 집이었다라고 말했다. 송순단은 병원에 못가 죽었다는 죄책감이 지금도 남아 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조연환도 그때 심정은 말로 할수 없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데려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한탄했다. 이외에도 송가인은 무속인 어머니를 부끄러웠던 적 없다. 송가인이 무속인 어머니를 향한 휴심을 드러냈다. 그녀는 제가 봐온 엄마의 직업은 정말 나쁠 게 하나도 없다. 돌아가신 분들 좋은 곳 가라고 잘 빌어주는 일인데 왜 나쁜 걸까? 어렸을 때부터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다. 어딜 가면 항상 우리 엄마는 문화재야라고 자랑했다. 라고 말했다. 손가인은 미스트롯 나갔을 때도 어머니가 무속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10년 전만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무시했는데 이제는 어딜 가나 대우받고 옛날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감사하다. 항상 자랑스러운 직업이고 자랑스러운 엄마다라고 자랑했다. 또한 손가인은 과거 어머니가 굿땅을 팔아서 서울의 집값을 마련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 보답을 넉넉히 해줄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까지 말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감사합니다.